하리아라는 자기 자신을 믿는다. 낯선 자는 믿지 않는다. 그날 막 성년이 되었던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 미래를 점치러 갔던 재단 앞에 낯선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몸에는 수상한 문신이 있었고 목덜미에 시커멓게 번진 상처가 보였다. 내가 다가가자 남자가 간신히 눈을 뜨더니 자기 품안을 가리켰다. 뭔가를 꺼내가라는 것처럼. 내가 경계심을 풀지 않자 남자는 희미하게 웃으면서 낙원에서 소름끼치는 비밀을 가져왔는데 궁금하지 않나? 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숨이 끊어졌다. 유언을 들어주는 셈치고 품안을 뒤져보았더니 봉인된 상자가 나왔다. 봉인을 깨뜨렸다가 뭔가 큰일이 벌어질까봐 끙끙 앓는 건 고리타분한 누이한한테나 어울린다. 난 즉시 상자의 봉인을 깨뜨렸다. 하지만 나온 건 고작 깨진 쇠조각이었다. 실망해서 내버리려다가 뒷면을 보니 그럴싸한 붉은 보석이 박혀있는 게 아닌가? 횡재였다. 하인이 건너다 보고 궁금해하기에 죽은 남자 이야기를 해주자 표정이 변했다. 죽은 남자의 몸에 새겨져 있던 문신이 그림자매라는 악명높은 조직의 표지와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그림자매가 뭐라는 자들이든 굴러들어온 돈벌이를 그냥 포기할 애가 아니었다. 골동품 상인 오르페를 찾아가 쇳조각을 보여주었다. 처음엔 관심을 보였지만 죽은 남자의 문신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는 빠지겠다고 했다. 감히 그림자매의 물건을 가로채 상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럼 그림자매와 직접 흥정해야겠다고 하자 오르페는 위험하다며 펄쩍 뛰었다. 그의 아들도 그림자매의 비위를 건드리는 바람에 먼 땅으로 도망쳤다고 했다. 하지만 난 흥미로운 거래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정말로 중요한 물건이라면 큰 사례를 받을 기회일 것이고 나도 그림안만한 상대는 아니니까. 오르페는 그림자매와 연락할 방법을 알고 있는 게 분명했다. 오르페가 자식 같은 나를 위험하게 할순 없다며 입을 꾹 다무는 바람에 결국 최후의 수단을 썼다. 대리석 여신의 마음도 녹인다는 노랗고 반짝거리는 것 말이다 우르페는 자기가 졌다면서 한숨을 내쉬더니 잽싸게 그 말을 챙겼다 우르페가 알려준 방법을 통해 그림자매의 단원을 만났다 일단은 시체를 발견했다고만 하고 쇳조각 이야기는 숨겼다 그림자매 단원은 내 정보를 반가워했다 그러면서 마침 지부장 하만이 근처에 와있으니 직접 소식을 전하라고 했다. 하만은 통이 큰 사내라서 반드시 크게 살해한다는 것이었다. 이왕 거래하려면 높은 사람을 만나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난대의틈 근처에 피로 십자 표지가 그려진 장소에서 하만을 만나기로 했다. 내가 혼자 가도 안전하냐고 묻자 단원은 그림자매는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뱀의 틈에서 하만을 만났다. 하만은 날 보더니 다짜고짜 빈센시오가 갖고 있던 물건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죽은 남자의 이름이 빈센시오인가? 어쨌든 난 본능적으로 모른다고 잡아댔다. 그러자 부하들이 덤벼들었다. 내가 쓰러지자 그들은 내 몸을 뒤졌지만 다른 곳에 숨겨두고 온새 조각이 나올 리 없었다. 내가 유일하게 했던 옳은 판단이었다. 정신을 잃기 직전에 금화 주머니를 던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마는그림자에는 약속을 어기지 않지라며 껄껄 웃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난 뱀의 틈 속에 떨어져 있었다. 여기저기에 백골로 변한 시체들이 보였다. 나처럼 배신당한 자들일 것이다. 하만 일당은 나도 저런 꼴이 되리라고 믿었는지 떠나가고 없었다. 시체들을 뒤지자 도움이 될 만한 물건들이 나왔다. 낡은 편지도 한통 발견했다. 간신히 뱀의 틈을 빠져나와 가까운 마을로 갔더니 뜻밖에도 오르페가 와있었다. 오르페는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내 집을 습격해서 가족들을 죽였다고 알려줬다. 그러면서 범인이 누군지 알지 않느냐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범인이 누구인지는 뻔했다. 하만 일당은 내가 세 조각을 집에 숨겼다고 추측했을 것이다. 그 때문에... 가족들이 희생되었다 가족을 지키지 못하다니 하리하란으로서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다 치욕은 반드시 복수로 갚아야 한다 난 그렇게 배우며 자랐다 난 오르페에게 뱀의 틈에서 가져온 편지를 건넸다 그의 아들이 쓴 것이었다 그제야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게 된 오르페도 눈물을 흘렸다. 내가 떠나려 하자 오르페는 절대로 쇳조각의 행방을 밝히지 말라고 충고했다. 물론 그러지 않을 것이다. 놈들은 쇳조각을 받아도 날 죽일 것이고 무엇보다 내가 그놈들이 좋아할 일을 할것 같은가? 우선 하만일당이 어디로 떠났는지 조사해보았다. 단서를 모아보니 호랑이 등뼈 산맥 쪽으로 간 듯했다. 그쪽에 그림자매의 주요 거점이 있다고 했다. 내게는 또한 가지 목표가 있었다. 쇳조각의 정체를 알아내야 했다. 돈을 받고 넘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땐 관심 없는 일이었지만 복수를 하기로 결심한 지금은 그놈들이 왜이 쇳조각을 원하는지 알아내야 했다. 쇳조각이야말로 내가 그놈들을 상대할 유일한 무기였다. 호랑이 등뼈 산맥으로 가던 도중 바그바트라는 페르를 만났다. 처음에는 그를 오해했지만 그는 의리 있는 사내였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바그바트는 나를 단골 술집으로 초대했다. 바그바트의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익숙한 문신을 보았다. 바로 그림자매 표지였다 알고 보니 그들은 모두 그림자매였고 이술집은 단원들의 아지트였다 뜻밖에 우연을 만나자 즉시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난 바그바트에게 나도 그림자매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다 바그바트는 다시 생각해보라고 은근히 말렸지만 내가 고집을 부리자 수습 단원으로 추천해 주었다 복수를 하려면 상대의 심장부에 들어가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난 그림자매가 주는 임무들을 빠르게 해결하며 신뢰를 쌓아 나갔다 어느 날 내가 속한 지부에 큰 임무가 떨어졌다 여왕 폐아가 도둑맞은 용의 눈이라는 보석을 되찾으라는 것이었다 용의 눈은 원대륙 원정대의 상징이 될 중요한 보석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왕실이 그림자매에게 의뢰를 하다니 놀라웠다. 한때 폭력 조직인 줄로만 알았던 그림자매의 정체는 알면 알수록 수수께끼였다. 난그가날아두었던정보원의 총동원해 용의 눈이 살피하신전에 숨겨져 있음을 알아냈다. 살피라신관들이 왜 여왕 페아의 보석을 노렸을까? 내 정보원은 여왕 페아와 원한이 깊은 오스테라의 지배자가 이 일을 뒷조정했을 거라고 추측했다. 게다가 살피라 신관들이 여왕 페아 대신 은밀히 다른 왕을 세우려 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마저 해주었다. 그들이 뭘 원하든 내 관심사는 복수뿐이었다. 이번 임무를 해결하면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될 것이다 난 살피라 신전에 숨어 들어갔다 그러나 용의 눈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뒤였다 살피라 신관들과 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나는 잠시 모습을 숨길 필요가 있었다 그 저들이 내가 단순한 종도둑이 아니라 그림자매 단원인 걸 알면 곤란해지기 때문이었다 바그바트는 내가 지금까지 얻은 정보도 보고할 겸 탑의 도시에 있는 그림점의 총 본부로 가라고 충고했다. 탑의 도시는 그림점매라는 조직이 탄생한 큰 도시였다. 그곳으로 가면 하만의 행방을 알아보기도 더 좋을 것이다. 난 바그바트와 작별하고 마하데비 쪽으로 출발했다. 탑의 도시로 가던 도중 뜻밖의 정보가 들어왔다. 용의 눈이 옮겨진 장소가 탑의 도시에 있는 살피라 대신전이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된 이상 상황 보고보다는 용의 눈을 되찾는 게 우선이었다. 머뭇거리다가는 또다시 놓치고 말 것이다. 살피라 대신전의 깊숙한 곳으로 침입하자 비밀의 홀이라는 화려한 방이 나왔다. 방 안에는 왕실의 문장이 새겨진 빈 왕좌가 보였다. 이들은 진짜로 반역자들이었다. 왕자 뒤에 바로 용의 눈이 놓여있었다. 난 신관들과 싸워서 용의 눈을 탈취했다. 수많은 적들이 공격해왔지만 결국 그들을 따돌리고 탈취하는 데 성공했다. 그림점의 총본부로 가서 용의 눈을 넘겨주자 난그 자리에서 정식 단원이 되었다. 유례 없이 빠른 승급이라고 했다. 이제 내 몸에는 그들과 같은 문신이 새겨졌다. 그리고 축하연이 벌어졌다. 축하연 자리에는 다양한 단원들이 참석했다. 연회가 무르익어갈 무렵 누군가가 배신자 빈센시오가 아직 행방불명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그 순간 술기운이 확 사라지면서 지난 일들이 떠올랐다. 빈센시오라면 처음 내게 쇳조각을 맡기고 죽어간 남자가 아닌가? 그런데 빈센시오가 이미 죽었다는 걸왜 아무도 모르지? 그건 하만이 시체 발견을 아직 보고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이유가 뭘까? 일단 빈센시오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빈센시오는 그림자매에서 신임받는 간부였다. 그런데 비밀 임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행방불명되었다. 얼마 후 아샤벨 총관의 명령으로 공개 수배령이 떨어졌다. 빈센시오는 배신자가 됐지만 다들 그가 어떤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난 내심 비웃었다. 이유는 뻔했다. 빈센시오는 쇳조각을 갖고 사라졌던 것이다. 총관이란 그림자매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핵심 지도자였다. 그런 총관이 쇳조각의 행방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쇳조각은 과연 보통 물건이 아니었다. 이제 쇳조각의 정체를 알아볼 때였다. 고서점 주인 사미아드는. 입이 무거운 늙은이었다. 난 사미아드에게 흥미로운 것을 보여줄 테니 비밀을 지키라고 다짐하고 쇳조각을 보여주었다. 그는 쇳조각을 살펴보더니 그림자매가 애타게 찾고 있는 물건이 아닌가? 라고 중얼거렸다. 내가 놀라서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지만 사미아드는 대답 대신 이건 아무나 감당한 물건이 아니니 빨리 손을 떼라고 했다. 그가 뭔가 아는 것 같아. 난 쇠조각이 가족의 복수와 관련돼 있다고 솔직히 밝혔다. 사미아즈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한 가지 부탁을 했다. 탑의 도시에서 곧 대화제가 일어날 텐데 그걸 막으라는 것이었다. 대화제도 역시 살피라 신도들의 음모였다. 왕국의 혼란을 일으켜 새 왕을 세울 작정일까? 내가 화제를 막아내자 사미아드는 위험한 길을 선택할 실력은 되는 것 같다며 가게 문을 걸어잠갔다. 그리고 궤를 열어 또 하나의 쇠조각을 꺼냈다. 두세조각은 고대의 파괴신 키리오스의 투구조각들이라고 했다. 2000년 전에 엘프 영웅의 손에 끼어졌지만 신의 물건이란 언제라도 부활할 수 있었다. 내가 두세조각을 끼워 맞추자 갑자기 광채가 흐르며 하나로 합쳐졌다. 사미아드는 쇳조각에 새로운 힘이 생겨났다면서 우리가 키리우스의 재림을 한 발짝 앞당기지 않았는지 두렵다고 중얼거렸다 사미아드의 충고로 제네온이라는 연구자를 만나러 오스테라에 가기로 했다. 그가 쇳조각에 생겨난 힘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다. 제네온은 얼굴을 감춘 수상한 남자였다. 투구조각을 받아들고 주문을 외운 그는 칼에 찔린 사람처럼 비명을 내질렀다. 투구조각에는 교감하려는 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힘이 들어있다고 했다. 투구조각에 든 힘을 깨우기 위해 누군가가 백여 명을 제물로 바쳤고 그렇게 해서 깨어난 조각이 다른 조각과 합쳐지면서 저주의 힘이 증폭되었다는 것이었다. 제네오는 특히 키리오스의 숭배자라면 이 투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이걸로 그림자매를 아수라장으로 만들 수도 있겠는데? 라고 말했다. 그림자매야말로 키리오스 숭배자들의 소굴이라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즉시 복수 계획이 떠올랐다. 하만두! 그림자매가 아닌가. 기회가 온 이상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난 적당한 여관을 골라 빈센쇼의 이름을 대고 방을 빌렸다. 그러면서 그림자매 문신을 슬쩍 보여주었다. 곧 예상대로 누군가가 나를 찾는다는 성갈이 왔다. 빈센쇼를 찾는 아샤벨 총관이 빨랐을까? 빈센쇼의 죽음을 감추려는 하만이 빨랐을까? 약속 장소로 가보니 낯선 자들이 습격해왔다. 난 투구조각을 꺼내 쳐들었다. 그러자 적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졌다. 누가 보냈든 이들은 키리오스 숭배자들이에 틀림없었다. 이들이 온 것을 추적했다. 하만을 만나게 되면 빚을 열 배로 쳐서 갚아줄 작정이었다. 추적 끝에 마주친 상대는 하만이 아니었다. 바그바트였다. 나를 그림자매에 입단시켜줬던 친구가 나를 공격하다니. 바그바트는 재회가 이런 꼴이 되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하긴 그는 그림자매의 지시를 따랐을 뿐일 것이다. 나야말로 내 상황을 설명하기가 난감했다. 그때 바그바트가 내가 이상한 물건으로 부하들을 쓰러뜨렸다고 들었는데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난 망설였지만 친구를 믿고 투구 조각을 보여주었다. 역시 바그바트는 키리우스 숭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믿어줘서 고맙다면서 자신의 비밀도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는 사실 섬기는 분이 따로 있었고 그림자매도 그분을 위해 들어온 것이었다. 그와 나는 위험한 비밀을 공유하게 되었다. 우리는 노래의 땅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기묘한 일이었다. 그림자매에서 사귄 유일한 친구가 나처럼 목표를 감추고 그림자매에 들어왔다니 그래서 그가 처음에 내 입단을 말렸던 모양이다. 노래의 땅에서 제외한 우리는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다. 바그바트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도 내가 어떤 유물을 손에 넣었는지도 서로 묻지 않았다. 대신 입을 다물어야 하는 사정을 친구로서 이해하기로 했다. 솔직한 만이 전부가 아닐 때도 있는 법이다. 다만 하만이 내 원수라는 이야기는 해주었다. 바그바트는 하만이 빈센시오의 가족을 추적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하만은 투구조각에 욕심이 생겨 빈센시오의 시체를 보고하지 않았지만 그 때문에 상부의 의심을 사게 되어 빨리 투구조각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빈센시오의 가족들은 일찌감치 그림자매의 추적을 피해 도망쳤다. 그러나 하만이 결국 그들의 은신처를 알아냈다. 나도 그림자매 단원이었으므로 하만이 간 곳을 알아내기는 어렵지 않았다. 찾아낸 은신처의 풍경은 참혹했다. 살아남은 여자를 찾아내어 묻자 하만의 부하들이 은신처를 샅샅이 뒤지다가 실패하자 가족들을 공문했지만 아무것도 몰라서 해줄 말이 없었다고 했다. 여자는 마침 아들이 나가고 없었는데 하만이 눈치채고 찾으러 갔다면서 제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탁했다. 이번엔 한발 늦었지만 또 늦을 순 없었다. 하만을 추적해 따라잡아야 했다 하만은 죽었고 난 그림자매를 떠났다 본래 멋대로 떠날 순 없지만 큰 부상을 입어서 고향에서 쉬겠다고 둘러댔다 돌아오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그때 생각할 일이다 바그바트는 그림자매에 남기로 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이 섬기는 전하라는 분을 함께 만나러 가자고 했다. 그의 신뢰가 고맙지만 그건 우리가 서로를 더잘 알게 된 후일 것이다. 제네오는 바그바트와 같은 분을 섬기고 있었다. 그는 연구가 끝나면 투구 조각을 꼭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난 마음대로 하라며 웃었다. 복수를 위해 달려왔던 나날이 끝났지만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 가족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이제 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 자유롭겠지만 아샤벨 총관이 살아있다는 소문이 들려와 신경이 쓰였다. 바그바트가 떠나면서 남긴 꾸러미 속에서 책한권이 나왔다. 펼쳐보니 빈센시오가 남긴 원정일지였다. 빈센시오의 유적이 주었다고 했다. 일지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했다. 지금 왕국들마다 원대륙 원정을 간다고 떠들썩한데 그림점에는 작년에 이미 원대륙을 다녀왔다. 그 원정대의 대장이 바로 빈센시오였다. 빈센시오는 원대륙에 가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또한 신비로운 장소도 보았다. 어디까지 진실인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많아 여기에는 내용을 적지 않는다. 하지만 내게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건 분명했다. 난 원대륙에 가볼 것이다. 빈센시오의 원정일지가 사실이라면 그곳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인간을 초월한 존재, 다름 아닌 신이 되는 길이 내 뒤를 따를 사람을 위해 여기에 빈센시오가 남긴 일지에 첫머리를 적어둔다. 자기 자신을 믿는 자여 언젠가 먼 대륙에서 만나게 되기를. 나는 낙원을 보았다. 나 같은 악당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곳을. 나는 돌아서서 나왔다. 이 세상 누구도 낙원에 어울리는 자가 되지는 못하리라.